안녕하세요 매치탈출용곳의 이정환입니다 오늘은 몸이 버라이어티하게 좋아진 회원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프로그램으로 일하고 있는 구모 씨라고 합니다. 저한테 오셨을 때몇 키로 오셨죠? 제가 한5 8 k 로 정도 됐었거든요. 5 8 k 로에서 지금은? 64점대를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6 k 로그래 뛰셨는데 네. 몸이 그래도 꽤 버라이어티하게 달라 네. 보이던데요? 저도 몰랐는데 초코에붙터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어... 좀 달라지긴 했다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게 3개월 전이었죠? 그쵸? 네. 딱 30회 했었으니까 네. 3개월 전인데 그 사진을 딱 보고 네. 최근에 제가 찍은 사진이 네. 그때 되게 미소 잘 나온 사진이더라요 네. <웃음> 그거 딱 보니까 네. 와 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 네. 아. 네. 그러면은 좀 PT를 받으면서 네. 기존에 하던 운동이랑 네. 좀 많이 다르시던가요? 아, 제가 원래는 여기 오기 전에 그 제가 좀 목이랑 이런 좀안 좋아서 체형교정 음. 목적으로 이제 체형교정 PT를 한네시 받았었는데 네네네. 그때는 이제 좀 단순한 교정운동 느낌으로 많이 했었어가지고 할 때는 살짝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어. 뭔가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확실히 여기 와서 이제 근육을 좀 키우는 느낌으로 하니까 음...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밸런스도 좋아지는 것 같고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몸이 좋아진 느낌이에요. 사실 그때 당시 사진 보면은 네. 좀막 등이 아예 좀 돌아가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처음에 그래서 보고 좀 놀랐었어요. 이제 네. 이렇게 휘어 있을까? 그래도 요즘 보면은 네. 되게 좀 약간 네. 완전체가 되신 느낌이 들어요. 아, 확실히 네, 여기 와서 운동하니까 이게 딱그 뭔가 체형 교정 목적이 아니더라도 운동하려면은 네. 전체적으로 아 좋아야 되니까 좀 밸런스도 맞아야 되고 맞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좋아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음, 최근에 그래도 벤치프레스 한 70kg 쥐셔가지고 아, 저도 놀랐어요 아, <웃음> 스스로한테도 놀랐는데 놀란... 원래 가슴이 좀 빈약하셨었는데 네. 네. 요즘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와좀울람해지셨더라고요다 아, 덕분에 아, 좀 여자친구 이 좋아하시네 여자친구도 사실은 맨 네. 하는 동안에는 이제 아뭐 별로 모르겠다 하더니 <웃음> 최근에 사진 이제 딱 보고는 아 이거 보니까 이제 좀 바뀐 것 같다 아, 하더라고요. 자주 보시는구나. 자주 보는 편이긴 합니다 아, 네, 자주 보면 원래 잘 네. 모르죠. 원래 본인이 또 본인 몸은 잘 모르기도 해요. 아. 그래도 뱃살을 안 찌시고 네. 진짜 순수하게 근육량으로 네. 6kg 넣으신 것 같은데요? 어, 확실히 제가 네. 원래 그래도 뱃살이 조금 있는 편인데 네, 네. 뱃... 찐 거에 비해서는 뱃살이 안 찌고 다른 부분이 이제 좀... 음... 혹시 이 채널 을 네. 시청하시는 분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아 이게 저도 처음에 제가 딱 느꼈던 걸 말씀드리면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고 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게 아, 내가 뭔가 저렇게까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아 그냥 뭐 별거 있냐 이제 30대 되기 전에 그냥 해보고 이것도 안되면 그냥 안되는거 안되겠다 그냥 일단 하자 이런 느낌으로 어. 저는 딱 했거든요 아 어, 그냥 일단 하죠 네, 이거 보시는 분들도 사실 그러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해보고 아니면, 아, 그럼, 아니면 말고 이런 느낌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운동이니까.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어. 걱정 안 하고 운동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걱정하시고 막 네.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걱정하고 나면은 오히려 더 운동이 안 되고 아, 막 그런데, 네. 걱정 없이 그냥 네. 딱, 뭔가 그냥 묵묵하게 잘 따라오셔가지고, 네. 수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성장일지나 식단일지를 꾸준하게 잘 작성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정말 많이 느낀 점이, 그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결과치랑 거의 비슷해요. 아. 멸치탈출형구수 하면서 그 통계치가 있어요 네. 성장했지식단했지 꾸준히 적은 만큼 몸이 자라요 아... 네, 근데 그게 약간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얼마나 따라가려고 뭔가 하느냐의 태도의 네. 문제 아... 정말 좀잘 네. 해주셨던 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따라주셔서 좀 약간 제가 더감사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웃음> 아... 저도 정말 많이 가르침 받아서 진짜 저는 지인분한테도 추천하거든요 어... 꼭 해봐라 제 친구가 이제 결혼하는데 <웃음> 아, 너 결혼 전에 해봐라 저는 어... 이렇게 추천하고 있어요 약간 네. 육체로서 좀 이게 운동이 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나요? 아 힘들죠 힘들었는데 네. 저는 뭐 1시간 동안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돈 내고 와서 하는 건데 음... 좀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그 시간 어차피 1시간 밖에 안되는 거 이런 마인드로 했거든요 힘들긴 했지만 오... 그래서 조금 더좀 결과가 그래도 긍정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보다 좀 약간 잘 따라오셔서 사실 막 꼴렸거든요 네아그러 아, <웃음> 있는 것... 줄 알고 네. 뭐 그래서 네. 더 좋은 결과가 또 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운동 더 빡세게 하셔가지고 좋은 몸 한번 소식 네. 보내주십시오 저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웃음> 둘, 그렇지 셋, 그렇지 그렇지